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지금은 저처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뿌셔하고 빨리 서서 스피드를 늘려보자. 저처서에서 허리를 세우면 골반이 반드시 돈다. 이건 맞다. 하지만 골반을 빨리 돌린다. 그러면 허리가 반드시 빨리 선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허리를 빨리 세우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죠.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안정된 겨드랑이 밀착력 그래서 겨착 능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짐짝 던지기 저쳐서 동작에서 정말 이제는 자유자재로 한번 던져 볼까 그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까지 느끼면요 이제 스코링이 제대로 됩니다 지금 바로 그게 어떤 것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절대의 근데 네,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세게 세우면 그거에 따라서 거리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스윙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컨벤셔널 스윙은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겨차기 안 돼서 그래요. 겨드랑이가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킹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시하기 때문에 코킹이라는 겨드랑이가 밀착되는 게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손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는 겨드랑이가 떨어지지만 힌징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점점 더 강하게 밀착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동작을 해도 막 팔에 의해서 미스가 나는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허리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거리를 빵빵 낼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도 저처서 동작으로 낼수 있었어. 이제는 정확도도 노려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 내가 허리를 통해서 우측으로도 던지고 좌측으로도 던지고. 이쪽 저쪽 원하는 대로 던지는 옥수윙이니까 물론 기본 구질은 드로우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허리로 좀더 우측으로 치겠다 하면 인사이드로 똑같이 뺐다 하더라도 이렇게 허리를 바깥쪽으로 약간 튕기는 느낌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에 의한 그런 컨트롤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를 뭐 무조건 세게 서는 게 아니라 허리를 서는 동작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거리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될지 모르겠지만 한200쳐 보겠습니다. 200 안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섰지만 쭉몇 떨어지냐? 몇에 떨어지냐? 오! 딱 197에 떨어졌어요. 197에. 이제 이런 거. 뭐 굴러가는 건 214까지 굴러갔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150 허리로 안으로 똑같이 빼지만 이렇게 해서 허리로 그래서 떨어지는 게 154에 떨어졌네요. 154. 뭐, 런까지 한170 나왔나 보네요. 자, 그런 거. 그리고 100? 도 한번 해볼까요? 100. 전지 허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스윙 크게. 어, 이건 92에 떨어졌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걸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짐작을 제대로 던져봅시다. 허리로 제대로 던져봅시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시즌 1에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렸을 때, 이 허리판은 엄청난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바로서도 저쪽 우측에 노란 광고판, 똑같이 인사이드 뺐지만, 허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칠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우측 광고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측으로 약간 뭐 몸부림 약간 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낮게 그러면 여기서 허리로 벌떡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숙이는 느낌으로 쳐요 이런 식으로 허리에 의해서 또 낮게 뭐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높게 자또 여기서 허리가 약간 숙여진 느낌이죠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번엔 높게. 하면 허리에 의해서 내가 높게 칠 거야라고 벌써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리를 눕힌다는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이 이제 높게 날아가니까 채공 시간도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비거리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 허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럴 거예요 에헤 이거는 이병호 프로가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자랑하려고 레슨 하는 거 아니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어떤 연습을 하면 이러한 능력이 생기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세게도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진짜 무슨 연습을 많이 하냐면 연습을 안 하지만 그 처음에 몸을 푼다거나 워밍업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뭐 사이드블로 한다 뭐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허리를 연습을 할 때는 진짜 인사이드로 빼고 정말 살살 쳐요.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도 한번 밀어보고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살살 지금 보면은 말이 됩니까? 드라이버로 152가 서서 허리로 쭉 해서 또 인사이드 빼고 옥스윙이니까 인사이드 빼고 이렇게 해서 서 밸런스 잡고 어깨도 좀 밀고 싶으면 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살살 쳐요. 살살 친다는 게 슬로우 다운을 스윙을 오다가 아 이게 아니라 칠건다 쳐요. 칠건다 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서는 느낌을 갖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작은 스윙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150, 어,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천천히 지금 서는 걸로 가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거리를 맞추는 거였으니까, 오른쪽으로 치고 싶으면 인사이드를 빼서, 이렇게 약간 딜레이 하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드로우가 걸리죠? 우측으로 가다가 싹 살짝 들어오잖아요. 어, 그리고, 왼쪽으로 뭐 사실 스윙 자체가 왼쪽으로 당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인사이드로 빼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펑고 동작. 뭐 펑고는 다 아시죠? 야구 코치들이 수비 훈련시킬 때 탁탁 때려 주는 거. 이제 그런 느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 지금 공동못 맞추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라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우리는 계속 한강 한강 한강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갖다가 점점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순서가 된 거니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서부터 빨리 연습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겨드랑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손에 의해서 조절하는 건 굉장히 틀린 방식이에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뻗고 당기고 해서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허리에 의해서 쭉 밀어주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실제로 연습할 때는 뭐150 정도는 아니고 어, 200 정도로 해서 저는 연습을 하는데 자또 그러다가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좀 세게 때려보는 거죠.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어,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거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실시간 방송도 여러분들하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옷 기억이 나실 텐데 실시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어, 스윙은 한 가지인 게 좋다. 물론 어, 다이나믹하게 연습을 한 분들은 여러가지 스윙을 구사할 수 있지만 스탠스가 좁아서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해서 이렇게 치셨던 분들이 갑자기 친구분들이 야, 파이브니까 좀더 세게 쳐봐. 세게 쳐봐. 그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몸은 빠르고 손은 늦어가지고 거의 슬라이스로 아웃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윙은 지금 여기에서 150 치잖아요. 보세요. 스탠스 굉장히 좁아요. 이 정도로. 150.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50 미만, 아니면 뭐, 이 정도 짧은 거리를 쳤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거리가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게 치고 싶다. 파이5여가지고 그러면, 스윙을 똑같은 크기로 세게 치는 거예요. 좁게 썼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파워를 만들어야지, 뭐, 넓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스샷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습 방법을 드리는데 허리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연습을 하려면 세게 치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는 인사이드로 빼고 양손 뭉치는 허리 통과 이렇게 해서 허리에 의해서 그냥 손 느긋하게 잡고 내가 치고 싶은 만큼 컨트롤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연습량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엄청난 선물을 드렸어요. 옥스윙 이라는 거 옥스윙은 일단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안쪽으로 빼서 치면 공이 드로우가 나잖아요 우측으로 밀려서 들어오는 그게 나는 상태에서 컨트롤 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컨벤션을 스윙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관된 구질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만드느라고 지금 아직도 굉장히 애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구질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너 구질 구질 좋은 구질 헉 해가지고 그냥 치기만 하면 드로우가 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 설명을 드렸고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허리 가지고 노는 거죠. 컨트롤을 연습하는 거예 여러분들은 완전 축복이에요. 옥스윙을 선택하셨다는 건. 저는 진짜 진심으로 옥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면 야야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분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핸들링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먼저 누리세요. 옥스윙, 와 어, 이걸 왜 하네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이름을 왜 붙였어요?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심한 표현으로, 똘끼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라이라고 그러죠. 특이하다 그러고. 그렇죠 그냥 저는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심지어, 필드 나가면 제가 스윙을 딱 가운데다 두고, 인사이드로 쭉 빼서, 이게 때려가지고 우측으로 가다가, 오, 오, 오,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아주 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공 구질이 오 들어오 치는가 보다 하지 누가 오왜 이렇게 이상하지 스윙이? 스윙 이상합니까? 저 스윙이 이상해 보입니까? 옥 스윙 진짜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면서 엄청나게 좋은 샷을 만들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 배를 타셨기 때문에 그런 걸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아셨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p g a l e e 골뱅이 gmail.com으로 어, 영상 보내주세요. 질문은 그 매일 아침에 나가는 그 영상 밑에 답글로 달아주시고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분석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